음, 곱창은 원래 음, 이, 음, 익혀져 음, 있는거예요응응니 음, 음, 음. 이렇게, 이렇게 해, 해 줬어 이런 거, 이거 사왔어 볶으려고 응 어. 음. 내가 오늘은 너를 위해서 곱창 볶음을 할거야 음, 이게 다 깨끗하게 해 놓고 사온거야 어, 배고프네 배고파? 응 음. 어. 이게 양배추 오늘 좀 이제 야채를 많이 먹고 싶으면 이 야채를 많이 넣는거고 응 음, 곱창을 많이 먹고 싶으면 곱창을 많이 넣는 없나? 순대는 없어. 순대도 있으면 좋은데. 응. 수, 순대도 넣고, 붓때 넣으면 좋지. 이 동네 순대 파는 데가 있나? 이것도 많은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쳐줘야 돼. 이렇게 붓고 흐르는 거래. 살짝 많이 흐르면 되더라. 음. 곱창 해갖고 밥 비벼 먹어. 음. 양파는 반마 음. 매콤하게 고추를 좀 넣어야 돼. 너무 매운 게 싫으면 조금 넣고. 곱창 전골하는 거야? 볶음. 그 아, 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넣는 거야. 일단, 느타리 버섯을 쫙 네. 넣어도 돼. 이거 그냥 먹어도 되잖아, 고추랑. 그거? 그럼. 뭔 맛으로 먹어? 양념이야, 먹지. 그 다음에 깻잎은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어 깻잎이 들어가야지 향이 좋잖아 꼬다리 안 잘라도 돼? 꼬다리 땐다 먹어라 <웃음> 꼬다리는? <웃음> 꼬다리 다 먹어도 상관없어 꼬다리 꼬다리는 먹... 내가 양보를 해드릴게 꼬다리 많이 비싸 <웃음> 응. 꼬다리 먹는다고 죽냐? 이제 야채는 끝났어 볶음은 끝나? 응? 양념을 해야지 뭐 볶으면 끝나 양념은 자 양념을 해보시오 고추장 마늘 생강 물엿도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쿨소스 어, 원래 쿨소스가 있었어 우리 집에? 음, 우리 집에 없는 거 빼고 다 있어 간장 이거는 정종 그다음에 고춧가루 참기름 좀 넣어주고 후추야? 후추 볶으면 되잖아 음. 볶으면땡이에요 이거? 는곱거저거 이거? 아거거사거 이거? 죠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고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재료 준비 끝. 인덕션 저거 사 가지고 김굴 때만 쓰고 돈 아까워. 다 그게 다 좋은 건데 뭘돈아까냐 보글보을 하면 을금살 응, 음, 네, 보글보 하지. 보글보 보글 하니까 이럴 때는 양배추가 좀뻣뻣하잖아거게 음. 양배추부터 좀 넣어. 기다다닭넣비로 되겠다. 닭갈랑 네, 적절히 불 주기로. 다 때려 음. <웃음> <다 때려버려. 웃음> 놓. 고 볶으면 끝 되는 거야. 맛만 있으면 되니까. 음. 응. 때려놓고 주 음. 야채가 숨이 안죽어서 이렇게 때려서 안 되는 나야 순수한 거 하나에 그만두니까. 좀 조금 해. 고창은 되게 오랜만에 먹는데. 음, 나중에 곱창 좋은 걸로 해먹자. 음. 근데 삼 먹는 거는, 겉하고 볶음 사 먹는 거는. 곱창은 음. 조금 들어있고, 야채가 많이 들어있잖아. 음. 그러니까 젤 맛있어. 요즘은 곱창 이거 명절 음식으로도 많이 먹더라고. 그래? 음. 매콤하니까. 그냥 사서, 그냥 삶아진 거 사서 하면 건강하겠네. 응, 음, 편해. 집에서 흔들게 음, 삶을 음. 필요 없지. 다 이렇게 해서 팔아. 순대도 싱싱하면 되지. 음. 충분히 좀 볶아야지. 음. 양념이 이렇게 스며들지. 깻잎이 많은 것 같아. 열면 안 되지. 싹 음. 죽었네. 응? 싹 음. 죽었어. 깻잎으로 질 많이 넣는데 열면 음. 안 되네. 아유, 맛있겠다, 이거. 손목 방법보다 꼬들꼬들하겠는데 그렇죠. 아 일단은 곱창이 많잖아. 음. 일단 먹어볼까? 간을 좀 봐야지. 간좀볼 거야? 응. 한점 봐. 내가 먹어봐야지. 내가 먹어봐. 아예. 해봐. 아. 아. 아 이쪽으로 줘. 간 맞아? 응. 음. 어? 응. 응. 다 뭐, 음. 깻잎 향이 너무 좋아. 깻잎 향이 진짜 음. 좋은데? 어우, 좋아. 음, 아, 맛있 깻잎이 향이 그대로 있네? 신선하게 음, 어우, 너무 맛있어. 응. 음. 그만 볶을까? 응, 어, 그만해도 돼. 응, 음, 알았어. 그, 그거, 그거. 자, 이제 마무리. 마지막에는 깨를 고소하라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넣을 거야. 여기서 이제 비벼 먹든지 그냥 먹든지 너 알아서 해 오늘은 곱창 <웃음> 이걸로 끝이야 음. 음. 저녁에도 먹어도 되겠다 이거? 응 음. 음. 간만에 소주 한잔 해도 되겠는데 여기다가 응가만 음. 음. 있어봐 뭐안 넣었어? 아 맞아 아 자, 잡채를 안 넣었어 잡채? 응 아, 음. 다시, 다시 찍을까? 넣어. 어? 다시 찍어 잡채를 아, 넣었어야 되는데. 잡채를 깜빡하고안 넣어서 또. 아, 이게 넣으려고 불려놓고는저왜불려놨나 했어. 뭐, 음, 그럴까요? 그 아, 없나? 우리 아들을 맛있게 해 주려고 내가 잡채까지 불려놨는데다 아, 잊어버렸네. 음, 잡채 아버지 좋아지니까 <웃음> 나는 솔직히 아무어도 되는 잡채. 어? 잡채? 왜? <웃음> 응? 왜? 아, 이거 당면이네. 응. 당면이야. 이거를 넣어야지. 음, 네, 맛있지. 이거를 국창에다 이거를 넣어야지. 음. 맛있어. 확실 단면이 있으니까더 맛있어 보이네응 그래. 단면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오 푸짐하네 이래야 살아도 되는데 이거. <웃음> 시장 들고 시장 들고 가가지고. 어 이거 사 먹으려면 얼마치었냐 이거? 네. 응? 와 몇만 원되았다곱창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녹아야 되는데 <웃음> 됐 응. 오케이. 오케바리 땡큐. 음. 눈이 음, 다 흘러버렸네. 음. <웃음> 흘러버렸어. 아이, 담다가. <다음> <웃음> 이걸 내가 이렇게 들어 줘야겠네. 그래 니가 들고 있어. 네, 음. 이런 가지고 먹겠지. 예. 뭐. 음. 다른 반찬은 없으니까 연어만 갖고 밥 먹으세요. 알겠습니다. 음.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음.